여기 들어가봐, 너 들어갈 수 있어 일단 내가 가르쳐 줄게, 잘 들어 일단 발을 집어넣는다 몸통을 집어넣는다 꼬리를 집어넣는다 머리를 뺀다 완벽해! 너 들어갈 수 있어 해봐